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통영 양식 참돔 영상을 업로드 했었죠 그때 이제 통영에서 참돔을 받으면서 거기에 딸려온 물고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로 준비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볼락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양식 볼락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양식장에 몰래 들어와서 살았던 그런 볼락입니다 그래서 양식장 주변에 보면 은 이렇게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양식장에 들어와서 살다가 추러할때 같이 잡혀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별미라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에 대한 리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택배로 받았어야 되기 때문에 통영에 있는 심해수산에 전처리를 부탁해서 받았습니다 잠깐 전처리 영상 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받았고요 원래는 비늘을 제거해서 보내주는데 저는 항상 영상때문에 비늘을 제거하지 않고 받습니다 사실 이게 비늘 치는게 귀찮아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요거를 이제 포를 뜰건데 이 일반적으로 자연산 볼락하고는 좀 달라요 이 양식 특유의 그 살색깔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식 정갱이를 봐도 그렇고요 양식 고등어를 봐도 전체적으로 지방이 굉장히 잘 분포되어 있어서 좀 흰색이 많이 나요. 근데, 희면서도 광택이 나고 윤기가 나거든요. 제가 요거 이제 포를 떠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하얗죠. 원래 이제 생선이 하얀 생선이긴 한데, 이 광택이 나면서 어,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정갱이도 그렇고 고등어도 그렇고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시면 비교해 보세요. 색깔이 이제 이렇게 흰색이 납니다. 갈비뼈 같은 경우는 버리지 마시고 이거 구워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릴에다가 바짝 구우면은 바삭바삭하니 맛있어요. 뒤 영상에 이제 또 어, 나옵니다. 이 볼락 손질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 전체적으로 살도 이게 좀 기름기가 많아서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자연산 볼락 보다는 그리고 이제 탈피를 했을 때이 기름이 전혀 달라요 확실히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먹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던 물고기는 지방이 아주 좋습니다 해피도 굉장히 좀 깔끔하고 좀 쉽게 돼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기름이 번들번들번들 하죠.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요거는 가끔 거제도나 통영이나 이쪽에 가면은 맛볼 수 있는 그런 양식 볼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운데 이제 뼈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마치 숭어 있죠. 숭어 어뼈 제거하듯이 끝부분만 살짝 잘라냈습니다. 생선이 작아서 살이 수율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살렸고요. 써는 거는 이제 뭐 마크의 스타일이죠. 번들번들 하죠. 보통 이렇게 탈피나 뭐 내장 손질하거나 할 때, 아, 이게 좀 기름이 있다, 없다가 사실 결정이 돼요. 그래서 그때 여기, 아, 오늘의 회는 좀 기대가 된다, 아,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볼락 그러니까 두 마리를 다 썰어 봤어요. 양이 얼마 안 되죠.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저도 이렇게 양식장에서 나온 볼락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간 제가 먹어봤던 그 볼락 맛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 양식장에서 잘 얻어 먹은 볼락이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방이 아주 잘 올라와 있어요. 근데 식감 같은 경우는 이게 숙성을 했어도 볼락 이잖아요 이 볼락 특유의 그런 쫄깃함이 있습니다 어, 식감도 무르거나 그런게 아니에요 물론 뭐 바로 잡았던 거 하고 좀 다르겠죠 그래서 이런 볼락 양식이 좀 활성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여러가지 좀 이렇게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거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남해 쪽이나 이쪽 가서 볼락이 있는데 이거 한번 양식 볼락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발견하시면 한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루 하루 반 요정도 숙성한 거예요 근데 이게 탄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정도예요 이 볼락 특유의 그런 음, 탄력이 있죠 그러면서 기름지면서 고소하고 단맛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볼락에 대해서 조금 조사를 했어요 뭐, 볼락은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조피 볼락 우럭도 있고요 그래서 내용을 조금 보게 되니까 통영 쪽에서 이게 좀 양식을 조금 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볼락은 이제 또 구이 같은 거 아, 맛이 좋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입질의 추억님 그 블로그도 좀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이 보면은 이제 볼락이 양식도 되는데 매우 까다로운 오종이다라고 되어 있고 보통 우리 조피 볼락, 우럭은 이렇게 양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잘하는데 이 볼락은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업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도 비싸게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거제도나 이쪽에서 좀 양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볼락은 또 이제 볼락 구이가 아주 맛이 좋다. 이제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볼락은 또 구워 먹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불러 볼락을 더 구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갖고 온 이제 좀 추가로 받은 볼락이고요 이거를 전부 다 포를 떴어요 그러니까 네, 통째로 구워도 되기는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를 떠서 좀 먹기 편하게 만들어서 어, 먹는 편이에요 살이 두툼한 게 좋죠 역시 볼락은요 구이가 정말 맛이 좋습니다. 회도 맛있는데 구이도 맛있어요. 볼락 종류는 다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구이할 때는 항상 짭짤하게 예, 간을 세게 하는 게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뼈는 이제 과자처럼 만들었어요. 그릴에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한요 정도 이제 구워주면은 이렇게 바삭바삭해서 뼈랑 같이 씹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폐뜨고 나면 그 뱃살 있죠 뱃살 같은 것도 이렇게 바삭하게 구워서 먹으면 아주 고소하면서 맛이 좋습니다 바삭바삭 소리가 나죠 포 떠서 구우면 이런 장점이 있고요 아니 이런 거 귀찮으면 그냥 통째로 구우시면 또 돼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크기가 작아서 대가리에는 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대가리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볼락은 회도 맛있고 구이도 맛있고 탕으로 끓여도 맛있고 어떻게 해도 맛있는 생선이 바로 볼락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맛있는 볼락이 뭐 우럭은 지금 양식되고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양식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도둑볼락 이야기는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